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아마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그녀였지만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왠지 모르게 언제나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들어온 내집 아마노는 바로 전화를 해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너무 이쁜 노아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둘은 꿈같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후로 계속 노아가 생각이 나서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하는 아마노입니다 결국 다시 만나기 시작한 두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마노는 노아를 비즈니스 가 아닌 진심을 다해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노아는 이런 만남을 그저 영업의 일부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네요. 그런데 노아 역시 아마노를 향한 마음이 영업이 아닌 진심을 다해 만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노 비서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 그 모습을 노아가 목격을 하고 과연 이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